만약에 그렇다면 문제 있으니까 없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니, 아, 답변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참 진짜. 다만 그때 라임 김봉현 입장문 관련된쟁점은 제가 보기에 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비정상적 방식의 수사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법조 비리라고 할수 있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인지 세 번째는 여권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먼저 비정상적 방식의 수사가 있었는지 관련돼서는 뭐 협조하지 않으면 금액을 키워서 구형을 아예 2, 30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거의 대부분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그 내용을 그냥 인정시키는 방식으로 저 끼어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부지검장님, 저런 내용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 어, 지금 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확인할 예정이십니까? 아예 앞으로 예, 저분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좀해 주시고요. 남부지검장님, 김봉현 구속된 뒤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신조서 몇번 남겼어요? 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신 조서가 몇회 작성됐다는 건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수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몇번 피신 조서가 몇번 작성됐는지가 왜 수, 수사의 내용이나 이런 지금 걸로 그 되겠어요. 김봉현 피고인의 경우 여러 가지 음. 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해서 저 달려주시고요. 5개월 가깝게 본인 관련된 사건 조사는 10번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치인 관련된 얘기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김봉현 회장을. 올해 5월부터 해서 66번을 부른 거예요. 이 중에 10번만 자기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거고 그러면 나머지 56번은 무슨 조사가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소환해서 조사했을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어, 메모 등으로 해서 수사 기록에 편출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죠? 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옛날 방식의 수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쟁점 두 번째, 법조 비리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검사 세명은실적됐다 천만 원 정도 주고. 근데 보도 보니까 법무부가 이세명 중에 두명은 특정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사항인것 같습니다. 누군지 물어보지 않을게요 특정은 됐습니까, 두명 정도?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이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청탁을 했다. 이런 거다 법조 비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광주 MBC 사장 관련돼서 인사청탁을하겠다 이런 부분도 다 수사하실 거죠, 이후에? 예, 이번에 좀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쟁점 세 번째가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졌냐 이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이 특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 정상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검이나 법무부 입장 차이가 없어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입장은 보고는 받았다고 하는데 수사진 안 했다라고 하고 대검의 입장은 보고도 받았고 수사지 시도 했다는 거예요.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지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수사진 않은 것 같다 그러고 대검은 아예 보고받은 바도 없고 수사지시도. 당연히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인 보고 의 지휘 체계는 담당 부장, 지검장, 대검의 관련 부의 수사 지휘과장, 대검 관련 부의 부장, 그 다음에 총장 이렇게 올라가죠. 수사가 지휘가 있으면, 총장으로부터 지휘가 있으면 역순으로 내려가게 되죠. 통상적인 경우엔. 근데 아까 남부지검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된 건 아니고 이전에 그 송상영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하고 면담할 때 구두로 보고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만약에 그러면 이, 지체, 이 체계대로 보고안 됐다 하더라도 대검의 반부패부장이 야당 정치인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고 모르고 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아니, 하나, 답변 그냥 물어볼 거예요. 대검의 반부패부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고 주장이 있다, 진술이 있다 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일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아참 진짜 다만 그때 보고는 면담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가서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서면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검찰총장한테만 보고를 하고 관련 부장인 반부패부장에게 전혀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관련돼서 지금 남부지검장님은 철저히 하나도 더하고 빼고 없이 철저히 수사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했었고 66번 출, 어, 조사를 하는 동안 피신이 몇번 작성됐고 나머지 피신 작성되지 않은 조사에서는 어떤 서면을 남겼는지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예, 근데 그 지금 그 피신 횟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좀그 수사 지금 한참 또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같 아니 피신 주소 몇번 작성됐는지가 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 정보입니까? 예. 지금 이제 한참 또 수사를 앞으로 또 진행해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수사에 영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 납득하기 <웃음> 어렵네